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A7이나 A6는 엔진은 열부터 시키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슈퍼차저는 엔진일을 사용하는 터보차저와 달리 별도의 윤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만km 전후 차량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 오일이 한 방울도 없는 상태라 교환보다는 부충의 개념이 맞겠네요. 슈퍼차저를 탈거하기 위해 인테이크 파이프, 고정 너트를 비롯해 각종 커넥터와 호스트를 탈거합니다. 탈거 전 마킹을 해구분 지어주고요. 슈퍼차저 구정벨트및 냉각수 호스를 탈거합니다. 2인 1조로 슈퍼차저를 드러내고요 탈거하고 보니 슈퍼차저와 오일세퍼레이터를 연결하는 어댑터 장착 부위를 실리콘으로 덕지덕지 칠해놨습니다 아마 어댑터 부품을 재사용하여 누설이 발생해 경고등이 뜨니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발 꼭 어댑터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실리콘 먼저 제거해야겠네요 개선 어댑터 탈거 및 실리콘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사항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가변 인테이크 플랩 작동 불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 작업자가 흡기 인테이크 매니폴드 조립시 가변 플랩이 닫힌 채로 조립한 거였죠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시 제대로 조립해줍니다 조립을 마친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차조유를 드레인합니다. 역시나 한 방울도 나오지 않네요. 10일에서 15년 차량 중 10만 k 로 전후이면서 교체 이력이 없다면 대부분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정량의 신유를 주입합니다. 신품 브리더 다터와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플러그의 경우 고무 실링이 함께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토끼포트 및 수냉컬러 핀과 서로틀 바디 모두 전용 세정제로 클리닝합니다. 오염이 심한 편이었네요. 깨끗해졌죠? 신품 어댑터 장착 및 흡음 패드를 깔아주고요 탈거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고정 모터를 손으로 돌려준 후 정확한 토크로 체결합니다 조립이 다 끝났으면 냉각수를 보충합니다 원래라면 아우디 기획에 냉각수를 보충하지만 해당 차량에는 현대 기아에 사용하는 초록색이 들어있었습니다 우선 증류수를 보충하였으며 해당 사주분께는 냉각수 교체를 권장드렸습니다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어댑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TT 체크까지 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깨끗하네요